이런 편의 시설이 아주 중요하다보이 야자수 나무로 그것도 아름드리 야자수 나무로 이렇게 늘러쌓여 가지고 아. 정말 불장, 도좀더 선배들 됐다. 아. 아라파라파 Ready to move in? Good, good. <laughs> oh yeah. I think t o h a to tease me o u as e The o n office t p o i s r t y o o r e i r t i e t r e t i s r e i l i i l i i s r e l l y e t i l Sounds like you're looking for um, a one-bedroom apartment to move in um, end of this month, beginning of next month. Is that correct? Yeah. o n d o k a y very good. And then you've uh, you looked at a few of our communities. Um, you looked at La Jolla Palms, I think. Um, you looked at several of our properties. Um, what's going to be important to you in an apartment? I know you don't want to be on the first floor, so higher floor home. Yeah. Is there anything else that you can think of that's going to be really important to you? Mm -hmm. I prefer all. wood floor, uh -huh. hard hardwood, a n also air conditioner, sure, and t e mini l a r y uh u -huh. mm h -hmm. and low noise, low low noise. Gotcha. Okay. Upstairs is our clubhouse. We have a movie theater, yeah. um, and a business center. 이거다. 그거. 그리고 이저 정원 같은 거 정비해 놨고 정 가까운 음. 거 봐라. 어, 이 그러니까. 이건, 저기... 이 바로 또 입주할 수도 있다네? 얼마야 여기 그 바로 위에 있야 아, 저거. 음, 좋지, 임 아, 왜냐면 이렇게 하면. 아, 그러면. 아, 그렇고. 그렇지. 그리고 앞으로 한계가 되고. 안빨터 들어오고. 물 한번 볼까? 화장실이 굉장히 넓잖아. 그래? 굉장히 넓다고, 지금. 샤워 부스. 사무스. 샤워 부스도 유리로, 어떤 커튼드로안테 유리로 되어 있어서, 음. 뭐또 관리가 좋을 것 같은데, 시급하고. 욕조도 있고, 밑에 또 여기, 여기, 저기 수납장이 있네, 아 응? 음, 음. 어, 노루, 용품 뭐, 용품을, 이런 건 별로 없던데. 가스룸왜 저기 있으니까, 뭐, 옷가지라든지, 비누 같은 거 보관할 수도 있고. 아 어. 공간이 어. 다. 여기 또 수납장이 또 있네. 체감은 참 좋네. 체감 응. 환기는 지금 밖에 어 여기가 지금 남쪽이거든. 응. 남에서 햇빛이 우리 낮에 들어올 햇빛이 들어오는, 들어오는 집이 이 집이가. 어, 그렇던 거야. 이 집에서 낮. 어, 굉장히 넓다. 침대가 저쪽으로 가면 되거든. 음. 이 발코니도 창고도 있고, 발코니가 상당히 큰데. Um, and you can look at the location, um, but it's available as soon as tomorrow. Um, and I put some pricing information and floor plans in here for you. Okay. Okay. t o 야 아무리 이층안 낫겠나. 아 이층이 안낫 이층이랑 삼층. 오른쪽. 응. 모델룸이가모델룸이를 써보치가 안했는데... 주방! 드로자마자 네. 바로 주방! 주방은 솔직히 이건 좋네 이거는 뭐 식탁을, 식탁을 따로 안해놔서... 어. 그래. 오늘도 그렇다. 이공간에 아, 다이닝이 있어, 잖아 예, 예, 예, 근데 이게 전반적인 처음 들어왔을 때방 크기가 좀 작아 보이는데. 이 매스케 해야지. 찾아볼게요. 여기 이제 거시, 거실은 있잖아. 그 예. 근데 상대적으로 좀 거실이 좀 작아 보이네, 역시. 어, 확실히 작네. 그 음. 네. 거실이 자, 거실게 이게 소파 소파 겸 책상을 여기 놔도 되겠다 한쪽에 그냥 소파 하나 놓고 그 어, 소파 작은 거 하나 놓고 뭐 크게... 이게 안방인가? 아, 이거 한기는 양옆으로 앞에 큰 창이 있고 근데 이제 구조는 남들어 응? 아기자기하게 잘 이렇게 어, 배치를 어, 했네 이제... 방은 사, 정, 사, 거의 정사각형 나와 있거든? 네. 어, 어, 이렇게. 아 조금 아쉽다 방을 좀 줄이고 방이 크네 좀 줄이고 저걸 거실 그로 약간 넓게 해 줬으면 좀 편안할 수도 있는데 이스트 쪽에는 창이 지금 없잖아 이 이스트 같은데 그지? 근데 3층은 맞나? 반대였거든 반대에서 팔크가 보인다 했거든 맞나? 이게 그게 없네 진자 밖에 없네 아 이거 바뀌네 아 그거 똑같은 구조다. 방향만 방향만 동향은 네 수납공간 뭐 수납공간 도 충분하. 이런 창이 이렇게 나 있고 하니까. 음. 근데 항상 여기 저 이게 오전 음? 1 2시뭐 이렇게 정오까지 햇빛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여기는 <웃음> 그리고 항상 여기 여기 또 뷰가 좋네 이렇게 이게 잔디를. 네. 어. 그리고 저게 트랙이, 트랙이 있다. 런닝 할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트랙이 있고, 산디엠프로 예. 야, 여기, 어, 여기, 저 환경은 좋은 어, 어 아마는 좀 마음에 드는데. 응. 이 집이, 이 집이, 이 집이 얼마라고? 이거는 2295. 아, 그 밑에구나. 2165. 2165. 꽤 나긴 한데. 2230. So that opens up a lot of space for you. You have to get uh -huh. a lot m o r e space that way. Good. And then also on the first floor your patio is bigger than what you're going to see on the top floor. Actually, like what you're going to look at so that opens up a lot of space for you. You have to get uh -huh. a lot more space that way. Good. And then also on the first floor your patio is bigger than what you're going to see on the top floor. Mm. It actually like what you're going to look at. 집는 것도 조금 눈치 그래 집이란 것은 원래 집이 많이 보고 봐야 어, 안다니 가끼마다 아, 그 내부도 평소 잘 되어있고 바닥거로상당이관리잘되있고 <웃음> 그럴게. 아, 이건 입구 들어가면서 주방에 있는 거는 항상 어? 있네. 어, 그리고 여기 다이닝은, 여기가, 야, 여기가 되나, 그러면 다이닝이? 네. 안, 다이닝이 그래요. 이거 다이닝을 놔야 되겠네, 그죠? 거실 아, 근데 이게 벽에 좀 쪼만하게 붙어갖고 이게 벽같이 안 보이고 이랬으면 참 좋았는데, 그래도. 거실 뭐, 거실 크기 같은 건딱 좋네. 어, 크기도 다 좋고. 어. 어, 거리 쪽에 세탁기 같은 거 위치 같은 거 좋네 창고창고 예. 음. 이게 패셔가 좀더 넓다는 거고 어. 아 이, 이거는 뭐야 안방이네 안방이네 안방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음. 아. 여기는 나름 밝고. 응. 원래 창이 다 있고. 응. 네. 이것도 괜찮고. 옷장 많고. 수납공간은. 수납공간은. 충분한 거같고 응. 햇빛 잘 뜨고, 뭐. 아, 네.